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옆방 아저씨가 눈이 많이 안 좋아져서 안경원에 안경맞추러 왔어요 여기는 지금 미딩이고요 미딩에 있는 안경점에 왔는데 같이 한번 가보실게요 여기도 한국분이 하는데요. 여기 한국분이 운영하시는 안경점이래요. 옆방 아저씨는 지금 시력을 체크하러 갔습니다. 음. 손님 아까는 잘 안보여요? 가까운 거? 아, 가가, 가까운 거잘 안보여요? 지금 이렇게 퍼져서 보여요 퍼져서 아. 이렇게 초점이 안맞고 손님 잘 비세요? 음 2, 2, 이리고 네 이거랑 이거랑 아예 깨끗하게 안보이나봐요 약간 흐리대요 어, 저 사람하게 본다. 선명하게 보여? 어, 어, 이제. 예. <웃음> 옆방 아저씨는 지금 생에 눈뜬것 같아요. <웃음> 밖에서 한참을 서 있네요. <웃음> 귀찮더어도한번더 나오자. 응? 한번 사면 오래 써야 되는데 그러지 말고. 전화번호 받아가서 통한 다음에 오면 되잖아 전화번호 하나만 주실래요? 네 이거 네. 네. 사장님 전화번호 네. 네. 네. 맞죠? 네 오늘 사장님이 안계셔서 전화통화 후 다시 오기로 했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가세요 네. 네. 네 여러분 미딩에 핫도그 파는 가게 있는 거 혹시 아세요? 저 지금 핫도그 사러 가요 핫도그 먹고 싶어서요. 길을 건너서 고고대패 옆에 고고 핫도그 고고 핫도그 학생들 무지 많아요. 여기 이렇게 메뉴가 있어요. 고구마 쪽그 25,000 동, 감자 쪽그 모짜렐라 치즈 여러 가지 있네요. 제일 비싼 게4만 동짜리. 4만 동이면 2천 원. 저도 들어가 볼게요. 근데 안에 학생들이 너무 많은데? <목소리> 안녕하세요. 고고 핫도그 두개 주세요. 아, 손님 요 기다려야 돼요. 아, 고고 두개 고고 두개 네. 고고, 손님 6만 돈. 6만, 5만 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얼마 동안 기다려야 돼요? 네. 기다려야 돼요? 남푸? 네. 5분 기다리면 된대요. I know. I don't k 돈이 모자른가 봐요. 왜이 언니 는 뭐, 뭐콩코래야 오케이 찌꺼 좋아요? 하인이가? 하 핫도그를 주문하면 요렇게 직접 만들어줘요 지금 핫도그를 만드느라고 바빠요 기다리는 손님은 많고요 베트남 학생들이에요 지금 학교 끝나고 핫도그 군것질 하러 온것 같아요 여기 핫도그 진짜 맛있어요 배달도 된다고 들었는데 배달을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아이 쪽으로 전화하면 무료배달 된대요 한국 핫도그가, 한국 핫도그 드시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에서 배달 시켜서 드시면 돼요. 가 먼저. 네, 감사합니 먼저 나왔네. 바이바이. 바이바이. 와 손님이 많아서 이제 받았어. 요 손님이 진짜 많아요. 언니. 아 이렇게 예쁘게 하고 오셔 못 알아봤잖아. 나 이거 핫도그 먹고 싶어서. <웃음> 핫도그 사가는. 그거 하어요 음. 다음에 올게요. 고고 대표 삼겹살 사장님이랑 길에서 마주쳐서 잠깐 동안 얘기를 했어요. 요즘 이쪽 라인은 그나마 장사가 잘 돼서 다행이라고 하네요. 요렇게 매장들도 다 세일한다고 다 써붙여놨어요. 요즘 거의 모든 매장이 세일한다고 붙어있거든요. 여기도 옷 파는 곳인데 에이. 겨울 제품 세일한다고 붙여놨네요. 30%에서 50%. 여기 이렇게. 코로나 극복 재고정리라고 써있어요. 콜렉스샵? 콜렉스샵. 베트남 애들이 여자애들 5명? 4명이. 돈을 탈탈 다. 천동, 이천동, 오천동, 탈탈탈탈 털어가지고 돈이 모자른가 봐. 잔돈을 다 천동, ,000동, 이천동짜리 주니까 직원이 세봐야 돼 바빠 죽겠는데, 그렇잖아도 손님만 아서 바빠 죽겠는데, 잔돈을 이만큼 주니까 헷갈린 거야. 세고, 또 세고, 나, 내가 사는 것처럼 돈을 세고, 또 세고, 또 세고. 결국에는 이천동이 모자르대 그러니까 애들이 또야너돈 있냐? 돈 모자르대 야너돈 있냐? 그래서 내가 언니가 내줄 수 있어 하고 이렇게 딱 내줄라 했더니 다른 애가 이렇게 이천동 내주더라고 <웃음> 여러분 30분 기다려서 이거 받아왔어요 먹어봐야죠 30분 기다린 핫도그 왜 어, 케첩 있는데 맛있어, 먹어봐. 케찹도 이렇게 줘요. 케찹을 뿌려서 맛있겠죠? 황실이가 난리 났어. 한국 핫도그 맛하고 똑같아요. 맛있어. 안에 힘들어. 원래는 옆방아저씨 안경을 맞추러 지금 미딩에 왔는데요. 안경점에 원래 한국분이 계셔야 되는데 바쁜일이 있으셔서 안계셔서 내일 다시 오기로 하고 나왔으니까 핫도그 먹고 싶어서 핫도그 샀어요.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 오후 5시 다시 왔어요. 직원분이 오셨다그래서 들어가 볼게요. 아까 시력제로 왔었는데, 그도 아. 한국 분 계실 때 정확히 좀 하고 싶어서 아, 네. 양쪽 눈 시력이 다르대요. 원래 안경 쓰세요? 맞아, 노안이었나? 얼굴은 안 나오게 찍으니까 그러니까 목소리는 괜찮죠? 네. 시력이 몇 정도 나와요? 시력은 0.7, 0.6, 0.7 정도 아, 나와요. 네. 시력이 많이 나쁘신 편은 아니에요. 아, 관리를 해야지만 나이가 있으니. 보통 맞추는 가격은 얼마 정도예요? 렌즈 가격은 블루라이트 차단이라고 해서 네. 그뭐 핸드폰하고 PC에서 나온 청색광 막아주는 네, 네. 데 그거는 100만동, 네. 그거 안 하시면 70만동. 렌즈 가격은? 전화가 없으세요. 근데 뭐 멀리 보실 때만 쓰실 거니까 굳이 블루레이는안 하셔도 돼요. 그러면 70만분짜리. 네. 그럼 안경테가 비싼거죠? 테는 이제 또 가격에 따라 좀 씁니다. 는좀 음. 추천 좀 해주세요. 가벼운 걸로. 가볍고 튼튼한 거? 네, 아 근데 얼굴에도 사실 맞아야 되는데. 그렇죠. 아, 어, 진짜 선생님 같아? <웃음> 선생님은? 이이거 한번 써보시고요. 총 365만 동. 힘좀 어, 놔주세요. 현금해주시면은 330만 동 해드릴게요. 네. 갑시다. 오. 눈을 찾아서 갑니다. <웃음> 맨날 안 보여서 답답하다 그랬었는데.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올게요. 드디어 옆방 아저씨의 눈을 맞춰놓고 갑니다. 내일 11시까지 된대요. 엄청 빠르죠? 옆방 아저씨 안경 찾으러 가는 길이에요. 왔어요 네, 네, 네, 네, 네. 아주 편하실 거예요. 밖에 한번 나가봐. 잘 보여요? 아 사람 얼굴 보여. <웃음> 네 만족해요? 어, 사람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오후 5시에 맞췄는데 오늘 11시 이후까지 된다고 해서 왔는데 어 진짜 빨리 돼서 좋아요. 옆방 아저씨의 눈을 드디어 찾았습니다. 여러분. 여보, 눈 찾은 소감을 말씀해 주세요. 사람 얼굴 잘 보여서 너무 좋다고. 네, 이렇게 옆방 아저씨의 눈을 찾아주었습니다. 옆방 아저씨 표정이 완전 밝아졌어요. 진작 해줄 걸 그랬어요. 근데 사실 여기서 안경 맞추는 것도 걱정이었던 게 한국만큼 잘 할까 이런 걱정이 있었는데 다행히 사장님이 한국 분이시고요. 한국말로 상담을 받다 보니까 불편한 점도 다 사장님께서 알아서 처리해 주시니까 마음 놓고 안경을 맞출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